지명 아닌? 캐스퍼버스 아니. 무한한 소소가 청정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소소 전 기차 넥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해군이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 이어 사실상 세계 여덟 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돌파한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월 말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확산세가 뒤돌아지고 학교 방역도 시험대에 올라 긴장을 늦추긴 이릅니다. 지원금 지금 첫날 1조 2,600억 원이 지급되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살펴봐야 할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등장하는 고발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실제 고발당했던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고발장의 초안을 잡았다고 했던 김웅 국민의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내가 당 관계자에게 넘겨진 초안과 아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전남 장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어젯밤 검거됐습니다. 불신 건물을 하던 경찰관이 칼자 거름에 마실 알아채고 바로 체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 내부 정보로 집을 사들여 152억 원의 차익을 생긴 LH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직원은 부동산 업자와 함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사들였습니다. 미사일 하면 거의 북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우리 군이 자주 국방의 핵심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른바 SLB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사일을 물 밖으로 올려보낸 뒤정화시키는 핵심 기술, 콜드론치도 검증을 마쳤습니다. 조창 기자 보도합니다. 군이 이달 초 MBN 뉴스 오지입니다 스포츠 뉴습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시즌 13승을 따내며 다승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덥수룩했던 수염을 깎고 나와 부진을 털고 확 달라진 호투를 펼쳤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300. 던지는 공마다 스트라이크 존에 쏙쏙 꽂힙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비대면으로 열린 여자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 에서 대구여고 세터 박사랑 선수가 전체 1위로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에 지명됐습니다. 지명 순위와 지명 여부에 따라 웃고 우는 현장, 오늘의 핫클립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은 가을 기온이 완연하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신뢰받는 뉴스, MBN 종합뉴스에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가고 싶다. 방송 MBN에서 엄지의 제왕이 방송됩니다. 시대가